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입니다 자, 요즘에 자본은 있으신데 투자할 곳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억 이상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파트 시장에서 눈을 떼셔야 됩니다. 어디에 시각을 가져야 되시냐면 바로 이 건물 시장입니다. 자, 건물이 이번에 금리 인상 1년 동안 미국은 10배, 한국은 7배가 올랐습니다. 약 21년, 20년, 19년 이때 꼬마 빌딩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하고 내가 오히려 역으로 건물에 월세를 줘야 되는 예, 이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각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강남이나 이런 중심부들이 아니라 서울의 외곽자리들 그리고 비주류들 이 건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는 큰 돈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큰 돈이 될수 있는 현재 싸게 사서 미래에 큰 차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라면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건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아파트의 경우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끼면 지금 전세가율이 50%가 붕괴됐죠. 내 돈이 5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상급지인 강남이나 용산에 들어갈 경우에 40%도 안 됩니다. 뭐 30% 수준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내 돈이 70%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70% 이상 들어가면 수익률이 클 수가 없죠. 네. 나는 15억, 16억 들였는데 1억 2억 올르는게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좋은데 이럴 때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수익률이 일정 부분 맞춰져 있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를 찾게 된다면 라이 건물의 요건을 달아서 나만의 요건이죠. 오늘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흔히 건물 살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밸런스 중에서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익률 자 일단은 수익률 나는 상가 보듯이 뭐 5% 기대하면서 건물을 사고 싶겠지만 서울에 5%가 나오는 건물은 아주 이소합니다 왜 수익률이 5%가 나올까요 매매가 어려운 건물들이니까 매가가 낮아서 월세는 높으니 수익률이 좋은 거죠 이런 건물을 피하셔야 돼요 서울에 일단 어느정도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면 잘 나와봐야 3% 됩니다. 수익률. 예, 네. 그 중에서 금매물들을 노리게 되면 4%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수익률을 찾으셔야지 애초에 건물 처음 찾을 때부터 수익률을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 수익률은 좋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황금성이나 시세차익을 크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건물을 찾을 때는 수익률만 집중해서 보시면 안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빌딩을 매수할 때 삼각이론 여기에 교집합 지역을 찾으셔야 된다. 자첫 번째 수익률보다 더 무게를 도셔야 되는 것은 나머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 잠재력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가치 변동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 자체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 찾으실 때 좋은 입지 월세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대지가 뭐 20평, 30평, 40평 요렇게 토지가 작은 건물을 사시거든요 꼬마 빌딩이니까 당연히 토지 작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예전 건물이면 건물일수록 예전의 건축법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짓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차장이고 두 번째가 장애인 시설입니다. 요즘엔 장애인 시설 필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 지을 수 없는 땅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걸 부셔서 새로 지을 수 없는 땅을 건물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속 오래되고 결국에 할수 있는 여러분들은 리모델링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건물을 샀을 때.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을 매입하셔서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같이 지을 사람한테 매도하시던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 잠재적이라는 것은 뭐냐. 대지가 일정 부분 되고 건물을 사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떠봐야 돼요. 제가 강남의 여러 빌딩 업체들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설명해주고 이 삼각이론을 맞춰가지고 예, 설계까지 떠서 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아주 우수한 인류들만 해줘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건물이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부셔서 새로 지을 때 가치가 더 크게 바뀔 수 있는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라야 해요. 지금 당장 내가 부셔서 지을 돈 없어, 없어도 없어 없더라도 이게 부셨을 때 다시 짓고 그 가치가 1.5배에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이 수익률만 보고 입지, 땅만 보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부 잠재력입니다. 자 외부 잠재력이에요. 이 외부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 자 아까는 자체 얘기했죠. 외부는 이 주변지의 가치가 바뀌는 자리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건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랑 똑같이 주변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 개발오재 있어야 됩니다. 업무시설 증대되던가 아니면 아파트가 주변에 크게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서 서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외곽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죠? 교통오재입니다. 결국 교통오재가 좋아져야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배드타운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늘어난 인구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안산선과 구호선이 들어서는 호재, 혹은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지역, 특히 뉴타운 같은 지역, 이런 대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 외부 잠재력을 챙기는 겁니다. 결국에 자체적인 가치 변동, 외부적인 자, 가치 변동, 이두 가지가 만나서 높은 이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수익률만 기대하니까 어, 나, 2%짜리 말고 4%짜리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땅도 작고 자리는 좀 유명한데 들어가긴 하지만 땅이 작고 수익률이 고만고만한 것들 사게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익률은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데 사시는 겁니다. 좋은 데 사시는 거고요. 수익률은 지금 누가 남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샀을 때는 2%나 3%면 적당해요. 그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 5년, 10년 보유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률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가면 5%, 7%, 10% 수익률이 늘어나요. 월세가 오르니까요. 시세 맞게 화폐가 다시 떨어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초부터 수익률에 목을 매게 되면 좋은 건물을 못 산다는 라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결국 자체 잠재력과 외부 잠재력을 내가 챙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뭐다 자이 수익률도 삼각 이론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챙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건물의 수익률을 시간이 지날수록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을 처음 살때 선택을 할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세 가지 이 삼각 교집합을 기억하시면서 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 지금 10억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쪽살수 있죠? 강남의 1급지에 재건축 못 삽니다. 10억으로. 거의 작게 들어도 13억 이상은 들이셔야 돼요. 자 근데 건물은요.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불과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초까지 예,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가장 이렇게... 가격 변동이 민감한 상품이 아파트고요. 건물은 그 다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뭉개지고 그 다음에 건물이 뭉개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얼마 후에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빌딩들이 예, 빌딩들이 금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처럼 금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 5억 정도 자본 가지고 아주 좋은 건물들을 살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 금매물, 건물도 금매물을 잡아야 돼요. 아파트처럼 금매물은 뭐 2억, 3억 떨어진 게 아닙니다. 5억, 7억, 10억씩 떨어진 금매물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회복세로 이어졌을 때 온전히 여러분들 차익이 됩니다. 5억, 10억이. 그럴 수 있는 건물. 지금이 또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새로운 또 시장의 변화.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이 건물 시장에 대해서 건물을 살때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야 되는 네,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이 최소한 세 가지를 보시고 사셔야 된다.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꼬마빌딩을 사는 이 삼각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익률을 만드는 세 가지 포인트 이것도 삼각이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건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이 삼각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면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건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놓쳤던 실수들 그리고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 노하우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찾아드리는 일까지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으면서 요즘에 건물들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넓어습니다 감사합니다.